네 반갑습니다. 예, 수능화학원 화학투를 화학 강의하고 있는 아 내신도 좀 하는구나 내신도 하고 있는 이찬타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요 영상은 에, 여기 제목 그대로 고난도 킬러 문항 뭐 대표적으로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 수능에서 그 다음에 중화 반응과 양쪽 관계 4페이지에 나오는 것들 그건데 그 중에서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식 편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영상을 지금 촬영 중에 있어요. 그요 예, 해설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웃음> 쌤이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이야기는 제이 분명히 하거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기출문항에 대한 중요성 화원도 마찬가지고 화투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문제 해설을 할 때에도 좀 시간을 들여서 해설을 해도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상당수 학생들은 그냥 한기로 듣고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중에 더또 더 못다한 이야기들, 못다한 설명들을 쌤이 추가로 조금 이제 니들한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되나 하고 요 영상을 지금 촬영 중에 있어요 지금.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 화학 반응식은 어렵죠. 킬러니까 쉬울 리는 없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알고 나면 아 그래서 이번 뭐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 그전에 나왔던 거 또는 뭐 올해 이제 뭐 평가원이나 수능 보게 되겠죠 이 문제들은 이런 포맷이구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어떤 문제를 봤을 때그 문제 내의 구성이라든지 이거를 볼수 있는 눈을 기른다는 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런 구성들이 베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항상 기출 이전 히스 이전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라는 게 원래 의도를 한 건지 안한 건지는 쌤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 수능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세대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다 베이스로 깔고 있어.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서 한두 가지 바꿔서 새롭게 좀 개량된 그 다음에 새로운 조건을 좀추가한다든지 기존에 나왔던, 나왔던 조건들을 조금 커스터마이징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전 문제부터 한 번씩 쭉 훑어서 순서대로 아 그래서 요 해에는 이게 나왔는데 그 다음 에는요게 이렇게 바뀌어서 좀 나왔고 그 다음 에는요게요런 식으로도 출제가 됐고 그 과정을 한번쭉 훑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 기초 문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물론 지금은 화학 반응식은 많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화학 반응식이 고난도 킬러로 쫙 하고 등장을 한첫 시험이 2013년도 수능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해서 오긴 왔는데, 왔는데 그때 문제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난이도 자체는 햇병아리 수준이지. 그렇쓱 보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것들. 뭐 학교 내신에 출체를 해도 2012년 13년 나왔던 그릇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출체를 해도 그냥 눈에 힘빡 주면 그냥 바로 풀수 있는 중급, 1, 2등급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가. 그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 쪽을 난 풀어야겠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속 고난도, 난이도 있는 퀄리티 있는, 니를 표현하는 퀄이 있는이라고 하지? 그런 문제들을 주로 막 찾아다니거든. 근데 그런 기출 문제들은 최근으로 따지게 되면 몇 문제가 없어. 따라서, 식욕이 왕성한, 아니죠. 학구열이 왕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몇개 문제 한세 번, 네번쭉 풀어보고,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끝! 하고 넘겨버리고, 다른 문제를 계속 찾아가게 돼. 그러다 보니, 변형된 문제 찾고, 시중에서 뭐또 EBS나, 우와, 이거는 문제가 어려워. 그걸 막 찾아다니는 것이야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의미는 있죠. 오케이?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도 생뚱맞게 식하고 나온 문제들이 아니고, 전부다가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변형하고 변형해서 나온 문제들이니까. 물론, 몇몇 생뚱맞은 문제들도 있어. 그런 문제는 내가 세미 개인으로 생각하기에는 풀어볼 필요가 없다. 투자 시간 대비 얻어가는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근데 그런 걸 빼고 대다수 좀 풀만한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베이스가 여기에 있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이런 친구들은 계속 문제를 이만큼 풀어가면서 그 많이 풀어서 뭔가를 계속 얻어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것들은 어 많이 풀어서, 그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도 개념이란게 그렇잖아.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문제만 들이다 푸는 친구들은 항상 허점이란게 생기고 그리고 문제 푸는 양에 비해서 본인이 가져간 양들이 의외로 적거든요. 그래서 항상 쌤들이나 누구나 강조하잖아. 개념이 제일 중요해. 개념을 두 바퀴 세 바퀴. 인강도 그래요. 한번 보고 알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냐고. 그걸 두번세번 번 반복을 하면서 아 이런거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알 알고 있는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한번더 개념을 다지고,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스킬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화학 반응식이나 중화 반응 양적 관계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개념들이 의외로 너무 적죠. 오케이? 따라서 개념을 다진다는 것은, 사실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제가 개념을 뭘 다져야 됩니까? 정말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 보고 뭐 읽어보고 이런 걸로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내가 화학반응식이 뭔지는 대충 알겠어 그런 문제를 막이따다막 풀어대는 거지 어 기본적인 건 풀리니까 어려운 것만 계속 찾아볼까? 그러다 보니 역시 푸는 양에 비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양들이 의외로 투자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실제 수능을 수능에 하게 되면, 와, 나는 사설이나 등등 문제 풀었을 때꽤 점수가 잘 나왔는데 왜 수능에서 안 나올까? 그런 경우들이 또 많죠. 오케이? 따라서 요 강좌를 기획한 건 그거예요. 그, 그냥 숙제하고 던져주면 풀고 맞았으니까 점프할 문제들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 올드한 것부터 시작해서. Okay? 그래서 전부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은 선생이다 한번 훑어볼 건데 평가원하고 수능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청 문제는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과 수능을 옛날 것부터 쭉 하고 한번 쭉 훑어오는데 문제 해설편에서는 이 문제 해설을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걸렸다는 걸 여기에서는 최소 10분에서 20분 이상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문제 구성이 왜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전 연도와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며 그리고 향 후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제를 삼아가지고 문항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하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20문제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쌤이요 영상을 계속 하나씩 던져줄 테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다풀수 있는 문제일 거야. 다 아는 문제들일 거고. 아 물론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 친구들도 편안하게 읽어보면서 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여기에서 아 그래서 이걸 까면 계산 과정이 한 세네 줄 나올 것이 한 줄로 짧아지는 거구나. 아요 자료는 자료를 또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줘야 되거든. 내가 핸들 손을 좀 대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손을 대주면 좀 보기 좋게 자료가 만들어지는구나.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시청한다 생각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쭉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언제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쌤이 필요하면은 여기에 링크를, 문제마다 링크를 달아서 쌤이 줄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쌤이 귀찮지 않으면 내가 각 문제별로 페이지 하나씩 해가지고 그것도 링크로 달아줄게요. 뭐 보면서도 쓸수 있으면 좀더 좋을 테니까, 그치? 따라서 이 영상을 할때 특히 내 수업을 듣는 니들은 여기 이제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서 내 수업 듣는 애들도 꽤 있잖아, 그렇지? 내 수업을 듣는 너는 다른 뭐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막 본다 쳐도 너만큼은 이 문제는 내가 알아, 충분히 아는 거야 하고 점프하지 마. 오케이? 언제쯤 점프하느냐? 화학 반응식과 양식 관계 문제를 앞에 있는 나보다 더잘풀 자신이 있거나 최소한 나만큼 한다. 그러면 점프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차근히. 보시라고. 올드한 것부터. 알겠지? 최근 것부터 거꾸로 가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올드한 것부터. 그래서 한번 차근히 쭉 보시면 전체 문제의 흐름이나 수능에서 화학반응식 문제의 흐름이 보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와, 물론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포장돼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 중간에 하나씩, 우와 특이점이 하나씩 있기는 해. 와 이건 이걸 활용했네 하면서 그것도 세미 포인트는 잡아줄 건데 그 포인트가 몇개 없어요. Okay, 이걸 네, 그래서 요강제를 기획을 했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음, 욕심 같았을 한방에 짝하고 싶지만, 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수능과 평가. 100% 다 하진 않아요. 아, 이거는 뭐, 앞에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빼버릴거야 이건 빼고, <웃음> 쌤이 설명하는데 말이 중복될 만한 것들은 빼고, 그래도 한 80, 90%는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화학문제를 2013년도부터 우리가 들어갈까? 2013년 실시입니다. 실시. 그거부터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자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마 요, 영상이 아마 끝내는 끝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끝은 안 나죠. 올해도 이제 6월 평가원 보고 또 9월 평가원 보고 또 수능도 보고 할 테니까 내년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쭉 해서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계속 시험 일정 맞춰서 하나씩 문제에서는 짧게 탁탁탁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끊어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의 백그라운드 내용까지 함께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돼. 라는강 강의는 강인가? 하여튼 코그 화학 영상을 지금부터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화학 반응식 편, 화학 반응식 편 한번 쭉 하고 어, 반응 괜찮고 또 애들이 또잘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이어가지고 중화 반응도 한번 하도록 하죠 뭐. 그렇죠? 예, 그래요. 자, 2013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영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